이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표 전체를 범위를 씌우죠 그래서 a1부터 f7까지 전체를 범위를 씌웁니다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표 전체 그 다음 5라고 적으면 이 표에서 하나 둘셋 네 다섯번째에 있는 값을 쓰겠다는 거죠 뭘로 쓰냐면 평균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에버리지가 평균이기 때문에 수확량을 평균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b1부터 b2까지 라고 범위를 씌우면 종류를 사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의 평균을 구할 건데 사과의 평균만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18이죠. 그럼 18 넣어주고 배는 빼버립니다. 체리도 빼버리고 사과가 10이니까 다시 10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배는 빼버리고 사과가 또 10이니까 10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 3개를 더하면 38이 되죠. 이제 이 38을 3으로 나누는 거죠. 3으로 나누면 31은 3. 3이 6이 되겠네요. 그럼 36이고 2가 남죠. 그러면 다시 6.6이 돼서 2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666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디에버리 e 에 관해서 묻는 게 아니라 int, trunk, round, r 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int는 정수를 만드는 겁니다 정수가 뭐냐면 소수 자릿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2.66이면 이 뒤에 .66 이 전체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int입니다 그러니까 12가 되죠 소수점 자리를 전부 버려버리는 게 인트기 때문에 66이든 99든 뒤에 있는 점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 트렁크가 있는데 트렁크는 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콤마 0을 적어도 되고 안 적으면 콤마 0 적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면 소수 자릿수를 표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을 적으면 12가 되고 여기 뒤에 콤마 1을 적으면 소수 한 자리를 표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2.6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t는 무조건 소수점 자리수를 없애기만 하고 조절이 안됩니다. 근데 트렁크는 이제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하고 싶은 걸 조절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내림인데 자릿수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운드는 반올림 입니다 이제 콤마 0을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반올림은 여기 6 이라는 숫자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려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6은 5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3으로 값을 올려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13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값하고 틀린거죠 그 다음 라운드다운은 똑같이 내림입니다 얘도 트렁크하고 똑같죠? 콤마 0 적으면 10 이라고 해서 소수점을 하나도 표현 안합니다 이제 콤마 1 이라고 적으면 뒤에 소수점 자리 6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림하는 함수가 3개가 있는데 int, trunk, round down 있습니다 근데 소수점 자리 수를 조정할 수 있는게 trunk랑 round down 입니다